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가이티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계셔요. 바로 군대 간, 군대 간 상병주의대님, 반갑습니다! 충성! 상병, 상병주의 늑대, 반갑습니다! <웃음> 자, 오늘 휴가를 잠깐 나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 게임 시작해보죠. 아, 이거 정하는 거죠, 주제를. 아... 문제를 내야 됩니다. 아 쓰면 돼요? 네. <웃음> 너무 어렵나? <웃음> 오케이 문장 썼고요. 저 수승이 나. 네. 오케이. 한 사람 나왔다 한 사람. 어? 뭐야? <웃음> 어? 아자 여기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웃음> 너무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게임 소개를 하자면 약간 캐치마인드인데 서로 주제를 정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좀.. 이거 뭐라를 듣겠는데? 잠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소... 다 그렸다 아 그렸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거죠? 네! 얘 맞춰야죠! 아.. 이게 뭐지? 어.. 아 이거 맞나? 모르겠다! 누가 이렇게 그렸어! <웃음> 오케이! 진짜 누가 이렇게? 해? 어! 어려워! 됐다! 마지막에 혼을... 오. 오. 오! 넘었다! 아 이게 끝났나요? 네! 아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바연온연이 저의 문제는 이... 이거였어요! 이보이 하면테 치킨 띠는 김리야 와... 우리가 나서 고기를 먹는 리아의 모습? 고기를 먹죠 어? 물가만 서서 고기를 먹는 김리야. 오. 아, 다섯 가지 그렸는데? 잘 그렸어. 잘했는데? 밥을 먹어야 하지만 식욕이 없어. 먹다가 뱉는 엉기한. 먹다가 뱉는다고? 엉기한이 <웃음> <야. 웃음> 제 실명이에요, 여러분들. 와, 뭐, 이렇게 잘 그렸어요? 짬뽕 먹고 제한 최한 삼일 안 쉬는 10만 유튜버 진욱대. <웃음> 음. <웃음> 아. 야! <웃음> 야! <웃음> 어, 나한테 왜 그래! MCR 찔 때의 모습! <웃음> 완전 웃기다. <웃음> 너무 웃기다. 구개구개! <웃음> <웃음> 아, 이거였구나. 아. 제대로 괴롭혔네. 나 괴롭혔겠다. 후인 갈구는 상대, 어, 전달이 됐어. 어, 됐다, 됐다. 야, 빠빠를 들고 아주 그냥! 음, 저는 저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이임빼기만 하는 것만 하는 악질상명 쥐들때! 똑같다, 똑같다. 완전 웃겨. 와, 이거 너무 어렵더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 <웃음> <웃음> 조회수에 미친 택배가 남기다! <웃음> 아 알아들었네 틱톡은 조회수 너무 좋아 아 웃기다 틱톡에서 셀럽으로 살아가는 이형맨 전달이 됐네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아배 너무... 아, 아픈데 이거 한번더한번더한번더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재밌는 걸로 했다, 얘들아. 기대해.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이게 뭐야? 와, 너무 어렵다, 문제가. 뭐야? 아니, 이게, 무, 이게 무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오케이, 이 정도. 이거 최선이었습니다. <웃음> 최선을 다했고요. 문제가 너무 <웃음> 하드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쓴 쓰지? 거죠? 귀가 달린 사람인데? 아. 이거다. 어, 뭐야? 어? 아 이거 가능한거 맞아요? <웃음> 이게 방송용이 되나? <웃음> 아 이거 누가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니까 <웃음> 진짜 누가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니까 지금 누가 해선 안될 문제를 낸거 같아 이제 한 문제 남았나? 아흔. 뭐?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와, 무슨, 이렇게, 이게, 말이 돼? <웃음> 끝났다. 후! 됐다! 와, 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맞아요. 어렵네. 아, 어려워졌어. 누가 문제를 이렇게 난 거야? <웃음>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하는 요루루? 와,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구나. 아, 이게 그거였어? <웃음> 이 정도면 잘 그리지 않았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요루루 <웃음> <웃음> <웃음> 아, 어때? 요르루가 지오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림 그림. <웃음> <웃음> 영화에 빠졌어. <웃음> 너무해. 얼굴이 <웃음> 그 <그냥> 피자인데. <웃음> 너무해. <웃음> 웃기다. 망치 맞는 김리야 이런, 이런 그림이 있었어? 이야, 제대로 때렸네. 이게 뭐가 했다? 아, 인, 인, 인, 인간으로 머리 찍힌 김리야 경일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조상마크에 찍혀 팔려가는 김리야 <웃음> 아, 이래서. 아, 이래서 저런 문제가 나왔구나 아, 이게 에서 여기까지? 주인공이... 와, 너무 어려워 문제가 이거 아. 여자만 있는 사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혀맨 아... 무인데도 뭐, 화를 즐기는 인혀맨 <웃음> 아니, <웃음> 아, <너무> 웃겨. 어느 정도 <웃음> 전해졌어. 너무 웃기다. 아, 완전 웃겨. 아, 웃기다. <웃음> 아, 웃기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아, 웃 <웃음> 2 0 4 0년이래나이브구샤이 <웃음> <웃음> <웃음> 친구는 이친는주친는이지는이얼큐티본인이친구이 <웃음> 아, 그린거 봐 <웃음> <웃음> 아, 유튜브 조회수는이친를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에친구이는이이친는이친는 아, <웃음> 아, 이래서. 잘,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유튜브 사랑하는 인연의 모습. 순화됐네, <웃음> 아, <웃음> <손화되네, 웃음> 이거는. 음... 뭐요? 뭐 <웃음> 이런 게 <기술도>? 있었죠? 아, <웃음> 아 꽃미남 역할에 심취한 댕댕이. 난이 군요인간인 줄 알았지, 난. 아, 뭐야. <웃음> 이게 어떻게 구미호야? 국나이국이너 레전드 저거 마지막 거. <웃음> 아 야, 너무 영감 이제 꺼낼 때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울어라 첫번 <쳤다. 웃음> 나도! <웃음> 뭐? 오. 뭐? <웃음> <웃음> 거라고 됐다. 완벽. 정말요?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저도. 중간중간에 좀 위험한 게 있었는데 나도 진 아찔했다니까? 아, <웃음> 근데 뭐고? 고양이 발냄새를 냄 냄새를 맡는 똥아 저거였구나! 아 <웃음> 왜이렇게 그리는 거야? 발바닥 패티지가 있는 똥이? 오 마이 갓! 아니 왜 내밀거리는데? 스포지만고말 <웃음> <웃음> 걸어 맛보는 똥이 아.. 야! <웃음> 이게, 이게 되나? 아.. <웃음> 와.. 웃기다.. 아찔했다.. <웃음> 잘 그렸다.. 새로 <웃음> 산걸자랑하다 부셔먹는 인여맨 어?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못 봤는데? 아 이걸 앞에서 던졌구나.. 아.. 너무 <웃음> 어려웠어.. 키 작은 사람을 놀리는 인형맨 <웃음> 이래가지고 나 이렇게 그렸는데. 왜저왜 <웃음> <웃음> 뭐 대가 왜 나오죠? 기자가 요루를 조롱하는 년. 하하하시 센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이게 못어아 <뭔가> <웃음> 진혁들 완전 똑같이 상명, 생겼네. 한명진이 대 거래하는 인형맨. 어, 알아들었네. 이야, 잘 그렸네. 야, 잘렸다. 잘 그렸어. 돌아왔다. 오, 어, 그러면 오, 어? 다 마셨는데? 어? 아, 아쉽다. 어, 아니, 아? 아, 근데 솔직히 맛없다 아. 봐야지. 말랑이가 아, 뭔데? 했는 말랑이가 데 <웃음> 아, 모는구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려웠어 이거 다맞췄겠다 이거, 근데 <웃음> 어... 잘 그렸다 <웃음> 나, <웃음> 나쁜 놈진잘 <웃음> 어... <웃음> <진짜> 그렸더라고 <웃음> 잘 그렸다 이거 다 맞췄네 아, 이거는 이거 만들어봐. 맞혔다! <웃음> <웃음> 똑같았는데? 그대만 <웃음> 정해졌다 <웃음> <웃음> <웃음> 이거였어?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걸. 아, 특이해. 이래서. 음. <웃음> 아, 민간이 어떻게 하는? 군인 취득대. <진흙대. 웃음> 아, <왜>, 내가 됐냐? 민간이도 <웃음> 맞긴 하네. 아, <웃음> 그만. 음. 음. 괜찮은데. <웃음> 자 오늘 어쨌든 갈틱폰인가요? 네. 갈틱폰 네. 재밌겠습니다. 아 완전 재밌었네 오늘. 중단. 오늘의 레전드는 궁극기 쓰는 할머니다 네, <웃음> <웃음> 너무 웃겼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에 좀 감사하고요. 지휘대님. 음. 저렇게도 네. 봐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중동. 중동. Okay. <laughs>